아파트 투자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의 아파트 투자는 초급매물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미분양으로 나와있는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살수 있느냐에 따라 아파트 새로운 트렌드의 투자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는 위기지만 은이 위기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원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주자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전에나 명절이 지나서나 기본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조금 올려드렸고요. 그런 걸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전화가 조금 오셨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한눈에 봐도 대구의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 아파트가 건매물이라든지 아니면 미분양 할인이 어, 되어서 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알면서도 저한테 확인차 한번더 전화를 하시는 사례가 많고 언제쯤 이분야 할인이 시작되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그냥 대강 눈에 봐도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좀 많이 보이고 분양 예정 아파트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것도 한도 없지만 대부분 좋게 생각하면 뭐 서구에 있는 분들은 내가 평생 서구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서구가 좋은 것이고 달서구에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 달서구에 평생 살았고 그리고 뭐두공원도 있어서 좋고 남구 같은 경우도 뭐 대학병원이 가깝게 있어서 좋고 그리고 뭐 지하철이 가깝게 있어서 좋고 수성구 학군이 좋아서 좋고 뭐 동구는 동대구역 마찬가지 혁신도시 굉장히 없어지면 또 좋아질 것이다. 투자가치가 있어서 좋고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구 마찬가지로 대학교 부근에 위치가 좋아서 좋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항상 부동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나중에 지가 상승이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를 따지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뭐 수승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제가 평생 살거나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그 동네가 좋으면 그 동네가 고향이고 가장 친근하게 뭐 느껴질 수 있고 동네도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좋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입장에서는 당후에 어떤 집가 상승을 내다보는 입장이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너도 날도 알다시피 오를 만큼 다 올랐죠.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 가장 좋다. 그런데 또 자기가 들고 있는 돈가도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야 되겠죠. 아무리 아파트가 미분양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초급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향후에 이자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 이런 그 부분들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좋고 가장 저렴한 것 중에서도 뭐 사실 외곽보다는 뭐 중구 수성구 낭구 달서구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나 안지들이 을비해 있는 곳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세천이라 다사, 뭐, 그쪽에서도 지금, 뭐, 5차 산업단지 공장들이 있고, 나름대로 개발 호재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뭐, 그 해석에서, 뭐, IC 도로, 뭐 고속도로가 확장되거나, 계획이 잡혀져 있다면, 은상가지 집가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은 지금은, 뭐,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아파트들이 얼만큼 다 올랐기 때문에 현재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장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 가격은 뭐 기존에 알다시피 3, 4억짜리가 6, 7억 10억까지 올라갔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가 그대로 분양을 했고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을 했는 사례들이 많죠. 하지만 프리미엄은 어느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은 많이 떨어졌고 마이너스 5천에서 7천까지도 지금 내려왔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입주 시기가 뭐 내년, 내후년보다는 내년, 후내 2025년 입주, 2024년 입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많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뉴스나 인터넷 뉴스를 다 봐도 너도나도 대구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뉴스도 올려 드리지만 사실 아파트 가격이 반값에 거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12억대 하는 아파트가 6억대 거래도 되었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마찬가지 지금 경매 시작도 하락세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나같이 뉴스에 뭐 제대로 된어 뭐 좋게 얘기하는 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경매 시장도 좋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파트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뭐 어떤 곳에서는 8억대 아파트 반토막 이런 얘기들은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 대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심리 자체가 대부분 아파트를 구입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뭐 대구 집값은 마찬가지 아파트가 현재 전국에서 3위, 13년 만에 7개월 최대 하락고, 뭐 서울 목동도 무너졌다, 뭐 경북 전세가율 뭐 계속해서 뭐 하락하고 있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대부분 기다리시는 분들이 금매물, 초금매물, 정말 이 시기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맞는 말이죠. 물론 대구 자체에 일반적으로 뭐 집을 구입해서 아파트가 그 정도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갭 투자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다보니 무조건 입주 시기때나 정말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금매물, 초금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p 가 5천 정도 4천 정도 많게는 7천 정도도 떨어져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프리미엄이 여천에서 억단위 까지 붙여져 있는 프리미엄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기들의 이 모든 단가들의 뭐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저렴한 것 예를 들어서 우측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5억이 됐던 아니면 분양아파트가 5억 분양하던 것이 프리밍이 2억이 더 올라가서 7억이 되었던 원가 맨 처음에 시작점의 계약에서 시작점의 금액에서 얼마나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4억에서 5억대의 아파트들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9월 중순이지만은 미분양 보고서 자체는 1월달 나와 있는 게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구의 이런 자료들은 이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발로 뛰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전하고 틀리게 더 이상 소진될 수 있는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은 더 이상 신뢰가 할수 없다. 왜더 네, 이상 올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9월달 마찬가지 8월달 정도에 미분양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현황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아파트 미분양이 워낙 많이 증가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 전체가 미분양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저한테 문의가 와서 미분양 할인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할수 있느냐 몇 명이나 되느냐 뭐 이런 문의도 오고 현재 많은 사람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아파트 브랜드 일군 업체 다 보니까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정말 유튜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달라, 확인을 해달라 하면서 실제 만날 수 없느냐, 미팅을 주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살 사람들이 있다, 많이 모여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어느 정도 뭐달 쏘구면 달쏘구 중구면 중구, 동구면 동구. 인원을 확인하는 것보다 미팅을 할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뭐 거래하는 일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자도 있고요. 마찬가지. 저 또한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관계자가 확실한지 저도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뭐 우리가 명함 하나 파고 뭐 15,000원, 2만원이면 명함 파죠. 그거 하나 내밀고 저한테 문자로 줘봐야 저도 그걸 믿을 수 없지 않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예전에는 시행사와 거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중공이 끝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사와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마찬가지 시행사 그리고 뭐 정권사 뭐 대주 이렇게 똑같이 확인을 다 해보고 그런 업체들과 마찬가지 계약서를 동일하게 다 적으면서 관인이나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예전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 물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시행사가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대주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손해를 보고 손을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100억, 200억 뭐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미분양이 계속해서 나고 있고 땅은 일부 계약금이 지급이 됐더라도 실제 더 이상 진행해봐야 더큰 손해를 본다는 거죠. 더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진행 자체를 하지 않고 부도가 나는 상황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잘못 진행을 하고 잘못 확인을 하다 보면 은뭐 손해를 보는 상황들, 뭐 사기꾼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주변에 확인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줄다리기가 연말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뭐 시에서 발행하는 미분양현황 보고 자체는 더 이상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100%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더큰 투자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너도 나도 다 알고 있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은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와서 물어보는 이유는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지 한번더 짚어보기 위해서 전화는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동일하게 통화를 했던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내용들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는 것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번 더 짚어보고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섣불린 행동 보다는 생각하고 계신 행동을 생각하시고 있는 뭐 부분들을 향후 정말 진행될 이때 그때 엄소 움직이시는 게 분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